냄새를 먹어 습니 사람들이 점점 디지털 레이티브가 점점 더될 것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뭔가 엄청 오랜만에 외부 행사 와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앉아서 계속 배무대에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오늘 만난 회사들 미팅록을 다 적었고요 이제 씻고 좀 편하게 누워가지고 할걸 해볼게요 잘 챙겨왔다고 생각했는데 리뉴를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씻으려고 봤는데 리뉴가 없어서 리뉴 사러 나갑니다. 씻었는데 여기 물 조절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키는 건줄 알고 이걸 한참 동안 막 뜯어당기고 막 돌리고 별짓을 했는데 이거였어요. 온도 조절하는 걸로 키는 거였고 근데 온도 조절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하나여가지고 너무 불편했어요. 어쨌든 잘 씻긴 씻었습니다. 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플라이아시아라고 부산에서 하는 스타트업 포럼에 가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지방을 열심히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아, 저는 이제 씻어가지고 좀 넷플릭스 키고 할것좀 하려고요. I'm looking for a girl. 여러분 저 대전역 시간 딱 맞춰 도착했는데 인염님이랑 통화하느라 막 정신없어가지고 하다가 그래도 빵도 사고, 지금 원래 57분 기차인데 조금 지연돼가지고 잘 세이프 했습니다. 이제 잘 부산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 어어. 일찍 나나 1시부터 일찍 그래가지고 쉬고 있어 내가 아, 나 혼자서 쉬고 한 있을게 한어 화이팅 왜안 와? 기왜안 와? 누구? 아. 왔는데 호텔이 꽤나 괜찮아가지고 지금 지쳤던 마음이 살짝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포럼 일정 끝나고 호텔에 왔고요. 호텔이 꽤나 괜찮아가지고 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오면은 방이 있고 침대는 그냥 딱두 개인데 엄청 깔끔해가지고 저녁 일정 가기 전까지 쉴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을 한잔 마셔야겠어요. 아... 나완 아, 운전하고 가는 거라 상태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칭찬해 보려고 안녕하세요 네. <가> <-five> 이참에 직업을 좀 바꾸시는 게 어떠세요? <목적> <목적> 너무 잘하시는데? <잘하셨네. 웃음> <웃음> 아유... 저 요거 채경님이 주신 쿠키인데 이거 하나 먹어보려고요 <웃음> 완전 맛있어요 여러분, 저 네트워킹 파티 갔다 왔는데, 넘나, 넘나, 넘나 피곤해요. 여기 넷플이 안 돼서 좀 아쉽네요. 뭐 하나 봐야겠다. 저 이거, 오니스트 한해 먹으려고요. 하루 한포씩 먹고 있어요. 근데 진짜 좋아요. 맛있고. 오 <sus> 고백하지 않았지. 그, 저울질로 있는 배신감을 못 껴. 주간회 했고 이제 체크아웃하고 나갈 건데 <웃음> 아몬즈에서 새로 목걸이를 보내주셔가지고 오늘은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골드예요. 겨울이니까. 그리고 저는 제 피부톤이 골드랑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요런 하트 목걸이에요 이번 겨울에 엄청 잘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선물받은 향수 엄청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전 카페 왔어요 이렇게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카페랍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행복해 여러분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시민 오빠한테 청첩장을 받기로 해가지고 보터에 왔어요. 점심시간에. 오빠가 용산에 신용산에서 회사를 다녀가지고 중간 지점이 여기인 것 같더라고요. 떠주려고 했지? 감사합니다. 수채 가깃다는 전제가 있는 경우에 너무 마아 여보세요. 밥 사러 가는 이념님과 택배 보내러 가는 저. 오늘부터 다이어트. 부모님이 이 포도티 주셨는데요. 저도 있어요. 저. 지 같은 경우 옷 핏이 괜찮은. 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가 먹을 건 아니고 이념님이 먹. 뭐... 드신다길래 같이 <뭐람> <많이> 나왔다가 따라왔어요. <뭐람> <뭐람> 여러분 저는 택배가 와가지고 뜯어보려고요. 루에브르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짜잔! 이런 파란색 트위드입니다. 이렇게 약간 푸른빛이 도는 트위드인데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요. 엄청 잘 입을 것 같아요. 착용하는 모습은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목소리도> 지키로 감사 응. 응. 응. 근데 살이 엄청 많이 빠졌다 뭐야? 한차였어 여러분 저 이거 TV 설치하려고 여기 뒤에 이거 매다는거 해가지고 스탠드로 보려고 스탠드를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나가볼 건데 오늘 축구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인혁님이 본인 집에서 축구 같이 보자고 해가지고 몇분 초대를 했는데 인혁님 집이 합정이에요. 근데 제가 회사도 집도 역삼인데 역삼에서 퇴근하고 합정까지 가기가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오늘 안 가려고 가를좀 재봤는데 도저히 빠지면은 안될거 같아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재밌게 축구를 보고 놀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요리 뭐 하시는 거죠? 오늘은 알리오 진리오 새우 알리오 올리오를 하고 있는데요 마늘 <웃음> <새우, 웃음> 좀 새우등은, 많이 탄것 같은데요? 새우 등은 저 자, 다 제거한 거예요 지금? 제거도 하고 이제 칼집을 좀 내주면 은 이제 먹을 때 새우가 열려가지고 아주 보기 좋아집니다 맛있겠다. 라면은 뭔가요? 라면은 좀 이따 축구 끝날 때쯤 야식? 국물도 땡기고 오늘 날 약간 너무 신나는데? 오늘 에단 2실점만을 했습니다 남미 예선 탈락 위기에서 우루이를 구해내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아시고 싶은.. b 한번 t i 기한번 할까요? t 그 l k i n g about it. I'm not talking about it. 고 m not t a l 이 i n g about it. I'm n o 서 l about it. I'm not 저희 사무실 는데 붙어있는 거예요 진짜로? 빨 아, 아, 빨간, 빨간 것이붙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 여러분 저 오늘 입은 옷 이렇게 흰색이랑 빨간색 섞여있는 맨투맨에다가 이렇게 목걸이를 레이어드를 해줬고요. 반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이렇게 빨간 가방 들고 갈 건데 왜 이렇게 빨간 옷을 입었냐면 오늘 퇴근하고 저 친한 심사역 언니 언니의 생일 파티에 가는데 언니가 드레스 코드를 레드 앤 화이트로 맞춰 오라고 아주 신신 당부를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됐겠지. 제가 빨간 색깔 아이템이 별로 없어가지고 셔츠에 스카프 할까 하다가 너무 막 꾸민 느낌 날것 같아서 싫어가지고 그냥 맨투맨을 입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퇴근했는데 약속 가기 전에 이게 배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TV 스탠드 이거 해고 가고 싶어가지고 집에 왔어요. 해볼게요. 여러분, 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얘가 안 풀려요, 진짜. 아무리 해도. 아, 짜증나. Okay. 주말에 잘하고 그 다음 날 연락을 하는데 카트가 묘하게 차가운? 어. 진짜 그거, 맞아 그거보다 얘기하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끝끝 우산을 끝. 안 가지고 와서 다시 갑니다 진짜. 브로그에 넣어야겠다 자 그러네 브로그찍어줘 여러분 저 워케이션 같이 출연했던 상우님이 축구 야너 너무 갑자기 <웃음> 축구 같이 보자고 불러주셔가지고 성수에 왔습니다 근데 기대 안했는데 여기 진짜 장난 아니에요 가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식도 다 준비해주시고 빔프로젝터로 이렇게 축구를 볼겁니다 오늘 제 만만한 상대 가나를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만하지 않아 아니요 그거 개어떤데 시간이 어 맞어 맞어 그래서 또 마침 말아보면 알어요재 혹시 지금 몸가 돌아통해 5분이에요 근데 좋아지나깐푸대 아, 이 친구 너무, 너무 대박인데. 아, 파이팅! 어,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다 <웃음> 되게 귀했죠? 잘생긴 게어뭐 뭐, 뭐 하려고 했지? 그학교 <웃음> <웃음> 모두 포함되어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퇴근하고 살게 있어가지고 다이소 가고 있어요 <웃음> 너무 추워요 세요주 공주사... 상품의 QR 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아, 여러분, 저는 다이소 갔다 왔고 건전지 사 왔거든요. 그래서 리모컨 건전지 좀 바꿔 볼게요.